뭐부터 찍어야 되죠? <웃음> 지금 경연동 수업을 이제 부리빌린게 지금 네. 이제 한해을 갖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요? 네.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네. 몬스터제앤씨 전현동입니다. 항상 촬영 오면은 좀 여러 명에서 바글바글하면서 <웃음> 재밌게 네. 촬영을 했는데 일단 오늘 일정이 오늘 스렉스티 보충제 촬영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레슨 하나 하고 운동 여기까지 저희 약 오후 라이프를 쫙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저기서 사진 준비하고 계신 분은 그 총명희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옛날에 스타리그 프로 게이머 감성으로. K 하트. 진짜 아, 많이 추한데요, 좀 이거? <웃음> 아 이제 첫 번째 일정 끝나고 이제 두 번째 저 일정, 레슨을 하러 가는데요. 이게 레슨이라는 게 사실 돈을 버는 목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피트니스 산업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으면은 이 산업의 어떻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월화수목 금토일 전부 다 레슨하고요. 오늘은 촬영 후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기존 레슨을 한번 불러가지고, 레슨을 진행할 것 같아요. 요즘 전현동서보이게 보디빌딩 게한 네. 핵을 긁고 계시잖아요. 아, 제가요? <웃음> <웃음> <웃음> 긁고 있는 거맞나요 <웃음> 보디빌딩 한국 너무 지금 잘 나가죠? 너무 좋고,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시작하고, 어... 이거는 좀진지한 진지하니까... 얘기가 어, 아주 좀 이따 하겠습니다 차가왔네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우리 뭐부터 찍어야 되죠? 입장신 찍어야 되는 거 맞나요? 이러면서 엄청 고민했잖아요 뭘 해야 되는지 지금 또, 또 인생에 있어서 또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는 여자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웃음> <웃음> 금기 아닙니까? 보디빌딩에서 네? 금기. 금기라고요? 그럼 전 뭐라고 살아야 돼요? <웃음> 아니 그리고 제가 지금 사진을 어제 살짝 봤는데 몬스터진과 저와의 첫 만남이에요 이게 제가 그때 영상을 찍었습니다 빵꾸가 나서 그런지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홍성무님께서 갑자기 팔일 없냐? 주말에 <웃음> 운동만 하지 말고 와서 이거 촬영 좀 도와줘라 그래서 어, 좋죠? 솔직히 말할게요. 그때 제가, 저는 이진영호가 누군지 몰랐어요. <웃음> 어, 감사합니다. 와, 아, 여기는 이제, 제가 지금 레슨을 하고 있는, 아, 명동 더블 스위치니스고요 어디 가세요? 핸드 아, 피는 건좀 저희 부모님이 보셔가지고, 영상을, 아 예, 예, 거기까지. 예. 예. 제발 좀, 제발 좀그 헬스장에서 이우선좀 세게 가지 마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어 일단 제 레슨생이 안 왔네요 이 새끼 이거. <웃음> 자 와서 여기 앉아봐 여기. 너 어떻게 뭐 몬스터즈는 보니? 몬스터는저 한번 들어본 적은 있어요. 안 보고? 근데 폰은 잘안봐왜안 봐? 오늘부터 올게요. 유튜브를 잘안 봐요. 핸드폰을 잘안 봐요.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 유튜아요 보고 있었잖아. 유등록하고 나서 잖아 유튜브 고나었 거의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 유튜브 아유튜고개판을아유튜고 운동을. 지금도? 운동고 있었잖아. 유튜브 보고 있었잖아. 유튜에보고 어떻게 해, <나> 헬스장에도 <웃음> 자기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이민주입니다 야 24살이니 너? 네안녕고요 백수부 형이에요 안녕하세요 34살 저현득입니다저 구독 자 구독하고 구독 자, 구독했으니까 저 현모양처입니다 자, 그거 남자친구한테 현모양처는 아닌데 아니요 뭐, 뭐, 뭐. 운동을 열심히 해요 남자친구안 만나고 운동만 열심히 한다 <웃음> 백수 24살 이민주 양 남자친구 구한답니다 아이디가 그 인스타 아디가 아이엠 IM... 인아이민도라고 <웃음> 있는데 네. 관심 있으면 알아서 재량 껏 찾아보세요 자이번 타자 이지현 씨 <웃음> 아, 잠깐 회장님 <웃음> 인터뷰 되게 당황 인터뷰 좀 하겠습니다 아, 자 아, 이지현 씨 네. 자기소개 한번네 아, <웃음> 자기소개요? 네. 아 저는 여기 헬스장에 1년째 다니고 있는 22살 <웃음> 야 22살이면은 뱀지 네? <웃음> 우리 같이 뱀띠예요. 아 맞아요 맞아 동갑이에요 동갑. 아 제가 정말 친한 동생이고 아, 그쵸, 운동 그쵸. 진짜 잘하는 동생이에요. <웃음> 근데 운동을 안 하더라고. 아 요즘 아 조금 유승에 빠져 가지고. 농구대 그러니까, 빠져 가지고 뭐뭐 이제 요즘에 운동 어떻게 하나요? 해요? 아 요즘 아 요즘은 주4 5회 정도 하고 있어요. 어주4 5회 네. 아뭐 지금 유튜브 보나요? 아 가끔씩 봅니다. 뭐. 저번에 정철이 선수님 나오셨던. 아 철이 나온 거. 네네. 아그 진짜 잘 진짜 유익하게. 거기서 잘. 유익하게 봤다. 유익하게 본 동작. 그... 아 잠깐만요. 안 뭐, 봤는데. 뭐, 아, 아니야. 안, 아, 안, 밤네, 안 봤어. 안봤네아니 아, <웃음> 구독했어, 안 했어? 아, 구, 구독은 이제, 이제 하려고 뭐요 <웃음> 시키도 안 되겠는데요? 잠시만뭐 <웃음> 아, 음.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자, 플리를 보면은. 자 보면은 깨끗해요. 이게. <웃음> <웃음> 예. <웃음> <웃음> <웃음> 남은 친구 있나요, 지금? 남은 친구 와요. 보요 <웃음> 한숨을 줘 갑자기? 아닙니다 x 니 다른 친구 없고 네, 예민한 질문을 아 빨리. 대표님도 요즘 제일 아, 즐거 보이시더라고요 아 요즘 뭐.. 아, 여자친구? 네 아, 여자친구 좋아요몇살 같아 보여요? 아, 보면서 대표님이 도둑놈 아니신가 아.. 아 몇살차안 납니다 소위 한 살이에요 아 그래요? 도둑놈까지도 도둑놈인 줄 알았는데 아니시네요 그건 아니다 도둑놈 같아 소리가 있네 진짜 저희 생입니다어 이름? 최세민 아 최세민 씨아 최세민 씨, 아, 강력해요. 운동 되게 잘하고요. 근데 왜 저를 찾아왔네요, 레슨을? 몬스터 짐을 자주 보기도 했고. 야, 이게 또 이렇게 옵니다. 저제 네. 레슨 받은 지 얼마 됐지? 4회 됐나? 네. 3회? 3회. 아, 3번 끝났구나 네, 3번 했어요. 보통, 아, 저희 또제 레슨생이 지나가네요. 안요 운동 좀 열심히 하세요, 운동 좀, 좀. 어? 네? 놀라지 말고. 네. <웃음> 뭐 여튼 우리 오늘 운동 진행할 건데 원래 우리가 하체할 때 스쿼트 이런 거 위주로 했었는데 어, 스쿼트 자세 한번 보고, 운동을 네. 잘하는 것보다 영상 잘 찍는 거를 목적으로 하자고요, 우리. 네. <웃음> 자, 한번 들어가보시죠. 뭐, 어, 원래 스 r 때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원래는 뭐, 몸도 풀고, 어, 저뭐 캐트백 스쿼트도 좀 하고 들어가는데, 오늘은 그런 거 없어. 네. 영상 찍는 게 목적이에요. 팔을 살짝만 안쪽으로, 서 자, 다시, 다시. 여기 먼저 힙힌지 살짝 눌러주고, 무릎 돌려주면서. 그렇지 허벅지가 내목지 중간에 가다는 느낌고 앞에 조금만 더 세워주면서 나이스 와 아, 진짜 <웃음> 아 근데 그저께 하체 운동을 해가지고 아 원래 그런 <웃음> 지금 정신력을 받아는건아데시합 나갈 거잖아요 우리 네디빌딩은 뭐다? <웃음> 정신력이다 <웃음> 네 운동 스킬 아닙니다 정신력입니다 보디빌딩은지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리붙주그렇쭉 하체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돌려가지고 힘줘. 힘! 렇지자 여기 두 갈래 갈라진다. 이런 거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리 보여줄 때다지를 내려야 돼,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하체는. 어때 죽여? 네. 나도 처음에는 더기 힘들었다. <웃음> 혈액이 열 번도 내릴 수 있어? 아... <웃음> 자 여기서 팔꿈치를 모아주면서 가슴 한번 세게 들어 봐, 흉각을 이걸로 팔꿈치를 내흉곽 고정한다는 느낌으로 봐야 돼자 무릎을 이제 가슴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굿! 자 넷! 쭉! 올릴 때는 여기에 힘 줘가지고 내려간 데에서 너무 이렇게 앞으로 밀렸어, 오메가 음. 이런 식으로 밀지 말고 여기서 아래로 쭉 봐봐 여기서 어, 거쳐 네. 거쳤다가 그대로 올라가 하나, 아, 그렇지! 어때요? 아. 더 여기 라인 타고 들어오는 게 느껴져? 네. 그치 거기서 버텼다 올라가는 거야. 마지막 일과. 마지막 일과행 운동을 하러 갑니다. 보통 제 일, 루틴이 이래요. 제 업무들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운동. 슬슬 이때 되면 은 제가 마탱이가 가요, 사람이. <웃음>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요즘에 팔로워도 되게 많아지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조금 더 높은 퀄리티 촬영을 하면서 선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몬스터짐에서 단독 촬영을 하게 될때 그때 조금 했던 결심이 있습니다 제가 어, 나는 몬스터짐 채널을 조금 더 시청자들이 다양하게 볼수 있는 채널로 만들고 싶다 너무 선수들의 그런 멋진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좀 선수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브이로그 촬영하는 것도 전현럽게 완벽하게 인간적인 모습 그 촬영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런 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보디빌더들 모아가지고 한번 MT 한번 가고 싶어 보디빌더 MT 친한 사람들끼리 가면 안 돼. 안 친한 사람들끼리 가야 돼. 초대 리스트를 뭐 잠깐 설명하자면은 김동현 씨, 빅리 아저씨. 아저씨 아니죠 나이 차 얼마 안 나요 저랑. 빅리 코치님. 뭐 이런 약간 갈등 관계가 있는 사람에서부터 뭐 한주봉님까지 일단은 이제 마지막 일정, 저희 마지막 일정을 네. 운동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에이블짐 홍대점에서 운동하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지금 에이블짐 홍대점. 홍대점 매니저님이신 네. 성함이 이성곤이성곤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32살이고. 32살이고. 요 원래 네. 네. 유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또 공부를 했어요. 이제 스펙 열심히 쌓아서 회사 생활까지 했습니다. 아, 회사 생활까지? 네. 좋은 에서 다니다가 네. 이제 운동이 너무 좋기도 하고 트레이너란는 시각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시죠? 저희와 네. 있었어요 이제 홍대에서 가장 크고 좋은 시설로 준비하느라고 정말 노력 많이 했고요 네. 뭐 시설이야 최고고 <웃음> 이제 서비스까지 최고인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아, 네, 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일단 에이블 지금 홍대, 여기 장점은 뭔가요? 가장 장점은 가장 큰 센터 그리고 헤머 스트렝스 풀 세팅 네. 그리 오피셜 네 그쵸. 아 광현 씨, 호 광현 씨. 안녕하십니까? 네, 호. 자 인스타에 이해 첨부하겠습니다. HO 언더방 PLZ. 어, 맞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근본이죠? 옷. 에휴, 근본 옷입 근본 옷전다있어요 <웃음> 나시도 다있고 <웃음> <웃음> <웃음> 잘 되는데요 운동? 뭐지? <웃음> 왜잘 되는 거지 운동이? <웃음> 오늘 먹은 거, 아침 식단, 아까 붕어빵 하나, <웃음> 끝! 필리님이 느끼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저희본주도꽤 됐잖아요. 네. 이 영상과 이제 지금 해보면 네, 완전히 상황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이제 동물둥간 했죠. <웃음> 뭐 혹시라도 제가 하는 게 좋아 보이면은 따라하면 됩니다, 그냥. 아이충다하다아 감사합니다 눈이 막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웃음> 가끔가다 이제 제 운동하는 거같다가딴지거 친구들이 있어요 알아서 들 하셔 어? 내 걱정 그만하셔 내몸 내가 챙길게 좀 납득이 가는 <웃음> 그런 추번들 조언들은 제가 이해 하는데 쓸데없는 아, 소리 할 거면은 열심히 하세요 쓸데없는 소리라도 <웃음> 댓글 하나, 하나라도 다좀 좋은 거니까 조금 더 바, 반복수 아, 울리는 방식으로 갈게요와 아! 뭐야 그거 그거 뭐, 이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음. 아 오늘 무겁지 않게 이 장으로만 오씨 무게가 다른데요? 아 맞아 이거? 잠시만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잠시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무게 이게 보면은 이거 여기 달려있잖아요. 이건 여기 달려있어. 달려 이게 무거운 머신이네. 이거 보통 이거 세장 정도 하거든요. <목소리> 에이, 에이. <웃음> <웃음> <웃음> 그만하겠습니다. 감독. 딥스 한번 하고 혼낼게요 저희 운동 집스 아, 마지막 네. 아, 저기술왜흔들리냐 체중 제한이 있는 건가? 아니 다른 분 와서 할 때는 안 흔들렸는데 아 힘들다 이렇소 이제 이제 드디어 8시 반 되니까 저희 하루 육아 끝 아침에 일, 나제 몬스터 좀 촬영, 스렉스티 제품 촬영, 그다음에 레슨 그리고 내 운동까지. <웃음> 이거 맞아요? 이거 <웃음>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맞아요? <웃음>